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 불러가지고 나 정신병원 데려가라고 진짜로 나그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난좀 마상이야 그런 얘기까지 할줄 몰랐는데 아드님이 정신 질환이 있는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1학년 때왜그런줄 알아? 내가 애들한테 시비를 그렇게 걸었대 내가 난 싸움을 못해 싸움도 못하고 싸움을 싫어하는데 내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데내기준에 그냥 시비가 아니야 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거든 약간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이빨이 누런 애들 굉장히 많았다나좀 신기한 거야 이빨이 왜 이렇게 노랗지하지고 물어봤지 왜 이렇게 이빨이 노랗는데 그냥 다짜고짜 주먹으로 나, 내 얼굴을 때리는 거야 손, 선생님한테 얘기했지?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잘못했다 아,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친구한테 맞았는데 이빨 노랗다고 했다 맞았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약올리는 말을 많이 했네 나는 솔직히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기분 나쁜 말인지 몰랐지 이빨이 노란 누르, 이유가 왜왜 누럴까 이 생각했지 왜 누렇고 왜 이빨에 고춧가루를 꼈을까 난안 꼈는데 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진짜 그만큼 내가 이 사회성이 좀 떨어졌었어 심지어 예전에 저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길 지나가는 형한테 팍 따라가가지고 형은 왜 이렇게 저기 코가 빨개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그 형이 아마 중학생이었을 거야 갑자기 다짜고짜 사이 때더라고 어, 그날 이후로 이제 많이 느꼈지 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 혼나는구나. 내가 지금 오늘 피자헛을 시켰는데 와,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보여.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거는 사랑이야. 피자헛은 사랑이야. 다른 피자 못 먹어. 어? 아, 이거 크로스트로 시켜야 되는데. 기분 못했네. 아, 아 크러스트 시켰어야 되는데, 아 기본 못했네. 아, 나 잘생긴 척안 하려고 못할 짓이더라. 크... 크러스트 시켰어야 되는데, 음. 크러스트 시켰어야 되는데. 프스트를 시켰어야 되는데 기본 못.